잉, 말모링. 어, 오늘 라인을 잘 관리하네. 어차피 당겨질 거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아, 어, 말파. 한번 끌어주고, 이렇게. 나중에 끌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 이런 상황을 좋아하거든. 어, 너 이거 테타면 죽어! 아, 아 끌고가자 이녀 뒤에서 이렇게 좋아좋아좋아 난집까 타이밍 잡았어 잘 봐야 돼 이건 내가 세팅하는 거야 이제 볼.. 이제 볼베가 올거 아니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 말파가 궁을 쏠 거야 그홍을 내가 절대 못하게 풀러 일단 반응하고 이끌고 궁평 WQ 끝어저력 왔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봐봐 나 풀쓰면서 반응해가지고 나 볼베 두개다 잡는다 잘 봐라 제 만화 없지? 이렇게 아! 아! 빼! 네, 아! 아! 야야! 야. 야 뭐야! 야왜 이거 없어! 야왜 야, 이거 없어! 야왜 이거 없어! 얘찮아나 작취야! 작취! 작치? 나얘 죽여! 야야 야, 나 제차다! 야! 아! 야! 왜나 작취가 없다니! 왜 이거 없나고! 와.. 씨발 개씨버그! 오케이 좋아! 아! 버그 존맛겜아 진짜 내가 다.. 괜찮아 괜찮아 아.. 어지러 아 진짜 니들 뭐하냐 아, 팀은존아게임 진짜 짱주네아 진짜 보아, 뭐해 아 진짜 뭐아냐고 뭐하... 진짜, 진짜 둘이 와 진짜 뭐하냐 니들 와 진짜 주 보아, 아주 아 아주 보아, 아주 보 아, 저기, 뭐하냐! 나, 보이잖아! 아, 보이잖아! 그 보이, 보이는, 보이는 거왜 하냐고! 아,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아주고 아, 씨. 밥담, 씨! 밥담, 씨! 새끼들아! 아, 진짜 짜나 죽겠네, 와. 아여 여기서 뭐야 나 여기서 못못 나오겠어 풀딱이들 진짜 너무 못해 아니야 라인전 어렵나 플레이 플레이되면 아니 아니 어려워요 아니 어렵냐고 이게 아니 어려워. 아 진짜 다 이긴건데 이거 아 너무 아쉽네 진짜 탑이 잘 크고 있고 바텀이 잘 크고 그러니까 이기려는 게임을 뭐안 한다니까 풀따기들은? 고시풀따기치들이뭐 해야돼 바텀이 잘하고 있으면 상체가 만약에 지고 있어 바텀이 이기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상체 싸움 하지 말자 상체 하지마 이런, 이런 말을 해요 안에 아, 두구장창 쳐대주기만 하고 있으니 아 이거 뭐 하겠냐고 아니 버스를 태우려고라도 창문으로 쳐 내리고 그냥 막 뭐야 으아 아, 게임 아인전질수 있지 뭐 아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못한다는 거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같이 흘러가 줘라 이 얘긴데 아... 아... 아... 야 개신 소리 들리는데? 이거 이거 녹, 녹음 됐어? 남자 소리 남자가 막 음... 음... 아 쉬었다할래 야 뭐냐? 대박난다는 얘긴데 원래 녹음할때도 귀신 소리 들으면 대박난다는 이런거 있었잖아 대박난다나 보다 뭐 첫게임이도 첫게임이지만 아이씨 버, 버그가 많이 걸려서 먹으면서 좀 빵과 캐피 그리고 따뜻한 유자체 근데 가장 중요한게 뭐냐 본인이 못하는건 못할수도 있어 못할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왜 니가 하려고 해 하지마 못한다는 그 순간 너는 못하는 거야 한번 맞아본 순간 너는 그냥 맞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랑 싸우다가 한대 맞았다고 하면 말왜 덤비냐고 그냥 너 맞아 맞, 누가 봐도 맞아 그럼 맞아야 돼 승리를 위한 승리를 위해서 이 게임을 하면 승리에 가장 가까운 짓을 하라고 안해안 안 해요 부질골를안해 나 다이아야. 나 다이아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탁아아아아아아아아나 평타. 평타, 아, 나 죽냐? 아아아아 나 죽냐? 그래! 이게, 이게 탑! 이게 탑이야! 좋아 죽여! 저 개새끼! 죽여 엄마좋았어 어이! 어이! 내가 다 만들었잖아! 안 맞아! 아하이! 빅마! 이거 맞아? 지금! 아하이! 저게 바로 미니언! 이 죽을 때딱 타이밍 맞춰라는 거거든! 이게, 이거 게 장인이 하는 거거든! 육만 대, 육만 대면 일부러 끌릴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랄한다 지랄해 지랄해 가붕아 이렇게 이끌이 n 끌리겠지? 어, 이 이렇게 man, you man, you m a 어 y o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n y 무 u 무 a n you man, you m a 세트를 잡으러 미드로 갈까요? 세트를 잡으러 미드로 갈까요? 다리가 싸가지 없어서 안됨 이끄는 척? 이끄는 척? 이끄는 척?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don't 노 a r e you don't care, you don't c a 이이렇이이렇이 이렇게! 자, <웃음> <호텔하고>.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반반 가는 상황에서 상대 근접이 잘 크고 원거리잘 컸으면 근접 챔을 빨리 죽일수 있는 템을 가는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앞라인 제거라고 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앞라인을 일 제거하는 템으로 스테라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고이을 갑니다 2대1이든 3대1이든 이만잘크면 무조건 잡, 잡는 구도라서 자, 이런 거 오면 잘 끌어주고 가른선 저거 빼면 어쩔 수 없어 계속 빼는 대로 해줘야 돼그 다음에 이제 빼야 돼 나는 와야 돼 내가 이거면 다 잡거든 와야 돼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빨리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게 합류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좋았다 Just l i k 저라댓 p o o t So a s good. Easy. You've got some o n e n Very easy. But I will keep.